Thank yeah. you. 가지 소멸을 그냥 가자 아 이 열심히, 울심이 울진이 울진이 울진이 울진이 울진이 울진이 울진이 울이울진 이기 n 좋은 s u 음. 아, <웃음> 거 같아. f you're going t 날씨도 좋 b l e to 고 e t a little b 그렇지. 전이 l 면 t 이 l e b i 가끔 목소리도 출연해? <웃음> 뭐지? 목소리 출연도 해 내가 웬만하면 얼굴이랑은 다 불러처리 했는데 <웃음> 목소리 출연해 아, 진짜? <웃음> 최대한 에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얼굴 다 불러처리 하도고 <웃음> <웃음> 고생해서 가렸어 <웃음> 아니 저기 상관없다 그럼 이제부터 안 불러처리 안 할게 언니 얼굴 나와? 나는 내가 이렇게 찍고 다니니까, 내 얼굴에 을래이 가지고 다됐어 왜냐면 나는 내가 찍을 일이 없는데, 재위씨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게 얼굴이 찢긴단 말이야. 얼굴 음, 우리, 우리 여기 한 번만 갔다 가자. 그래, 갔다가 뒤로 가 소개하면... 어... 어... 어... 어... 뭘 하나 입고 왔어 이제 왜 이렇게 저기하게 입고 왔어? 너무 예쁘다 돌아가자 이제. 아연씨가워서안 되겠어.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사람인데. 뭐라고? 아, 나 튼튼해. 네? 모자라도 한참 부실한데 정말로 작죠? 너똑똑네 <웃음> <끝이네. 웃음> 배한살 배 살려고 지금 계속 주는 거야? 열심히? 누구가 열심히 거까지생각지 못해 누구 <웃음> <게> 있다 말씀 여기까지 키가 복근이 예쁘지? 음... 복근이 예쁘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웃음> 생각해 <웃음> 뭐? <웃음> 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게고를고 气得起 어. 내가 재윤씨 차문을 열어줄테니까 잠깐 앉아있어 난저 끝까지만 갔다올게 저기 끝에 음. 추워서 못 데리고 가겠어 갈수 있을 것 같애? 내가 막 먹으려고 내가 언니 때문에 말해버렸어 내가 아프면 언니 말해버렸 아 오디오 때문에 그런거야? <웃음> 아니 아니 쪼글말을 쉬지가 않으니까 노노노노 그건 전혀 상관없어 아, 그래 다행이다 아. 아, 추워보여서 그래서 언니가 잠깐 벗어주면 되지 왜 걱정이야? 그거는 못하겠네? <웃음> <웃음> 미안해? <웃음> 야식적이고 솔직하게 얘기해시 <웃음> 어. 미안해? <웃음> <웃음> 못하시키고 벗어주려고 했는데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했는데 어 안열리네? <웃음> <매일 웃음> 아 이쁘다 어만약 한국에서 살서울보 나는 원래 뭐산 이런데 있잖아 바닷가 있고 <웃음> 왜냐면 처음에 우리 여기 와서 1년 있다 가려고 했을 때 어. 그리고 나서 1년이 2년 되고 3년 됐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서울로 갈 생각을 안 했거든 아예 님 만약에 한번 산다고 하면 그냥 음. 바닷가 있는 데 있는 고 곳에 찾아가야 될것 같아 제주도 너무 많이 없고근 지금도 사업이 많이 빠진대 아. 그러긴 한데 들어 아니뭐호갯뎅뎅뎅뎅뎅뎅뎅뎅뎅뎅뎅뎅뎅뎅뎅뎅뎅뎅뎅뎅뎅뎅뎅뎅뎅 오 경관이 끝내주는 거. 아 그래. 나가는데 뭐 바다 가까워도 매달아. 아니야 거. 아니야. 끝내주는 데. 근데 우리 신랑이 싫때 자기는 거기는 싫대요. 어. 이런 데는 험핑하는 데가 좋다. 나도 곰돌이라고 생각했어. 바다를 하염없이 보고 있네. 누구 기다리나 봐. 어머, 모자도 들고 있어. 그지? 음, 어, <웃음> 난 너무 귀엽다. 어, 아, 세일러네. 아, 저긴가 보다. 무슨 메모리 어브 로렌스 티 네이턴. 역시 글을 읽는구나. 응. <웃음> 나는 지금 얘 얼굴만 쳐다보면서 지금. <웃음> 얼굴 무서워니. 예. <웃음> 아, 진짜? 아니야. 나름 자부심이 얼굴에 배어 있는데. 세일러였나봐. 어어어. 어, 어. 아,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이제 여기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자, 돌아서. 가봅시다. 반대로 이제 이게 찍히겠지? 아, 어우 좋아. 생각해놔야되겠네? e 응. a <웃음> g 잘해야 돼. 그러니까 e a 그렇 t t l 고그 i t I can't. I can't. I can't. I c a n 면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그너까 하시거든, 지 테나?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차저 저거, 그거저 저거, 저에있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거저 아내 아, 아, 아, 아, 아, 차야? 아니지? 내 네. 전차지? 응형 아, <웃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아, 두시간이나할수 있었던거야? 아,